이번 시간에는 북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노원동이나 보통 공단 주변 쪽에 공단 그래도 천, 1,200, 1,100만원 그리고 뭐 2,1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들입니다. 눈에 봐도 2,100만원 거의 속집인데 일반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전 거래된 작년 영상을 보니까 재개발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 나왔는 금액이구나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은 거래 금액 이라는 게 있는데 속시비 2,100만원 누가 그만큼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재개발에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적어도 두세 배 정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재개발 때는 사실 뭐 대부분 많이 돈을 요구하는 편이고 아니나 다를까 재개발로 해서 보상금액이 뭐 1500만원, 1700만원 뭐 속집인 800만원, 뭐 6m, 뭐 8m 우리가 정해놓고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행사에서는 통상적인 <웃음> 실거래 금액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잘 받는 분들은 뭐 2, 3천만원 속집이라도 그렇게 받았고 국민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6m, 8 m 에 이또 수시세의 준에서만 보상을 받았는 분이 있는데, 아냐 다를까 북구 쪽에 2100만원 속집인데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개발 보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2월달에 3900만원, 기본적으로 1500만원, 뭐 적게는 뭐 45600만원 0 0 받았는 분들도 계시고, 또게 여기에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멀리 안 가고 주변에 인접한 부분에 또 이주를 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옆쪽에 보기 매되면은 뭐 이런 쪽에 거래 금액도 700만원 400만원 뭐 토지 같은 경우 뭐 일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재개발 보상 금액은 일반 시세 거래 금액보다 좀 많이 받았고 여 일대에 연립들도 작년에 많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 단부로 3월 달까지 뭐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게 되면 어, 여기 같은 경우, 1200만원, 1100만원, 기본적으로 뭐, 3층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뭐, 여기 속집은 뭐, 1046만원, 뭐 때문에 거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속집은 330만원. 본적으로 일반적인 속집들 거래가 일부 좀 되었는데요. 장기적인 재개발을 보고 던지 놓지 않았나, 뭐, 그래 생각이 됩니다. 18평, 18평. 여기도 뭐 거의 17평 적은 평소죠 네요세개발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를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속집 이지만은 천만원 거래가 되었고 여기 속집 평균적으로 480속집의 거래는 평균적으로 3 4백만 원이 원래 기본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액들도 뭐 사실 싼 맛에 거래를 하거나 앱 투자 적은 금액으로 재개발을 투자하는 분들 외에는 일반적인 거래가 없죠. 북부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일반적인 거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6m 정도 되는 18평이죠. 18평 495만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에 거래되는 아 가주택이나 다가주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주택이든 다가오 주택 보이지가 않고 통상가, 상가 사무실로 거래되는 게 53만, 53평에 만5 3 평당 2100만원. 이런 거 외에는 북구에 가장 뭐 활성화되어 있는 칠성동. 거의 거래가 없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6m 정도에 959만원, 50평. 한독으로 되 있는 2층 주택의 6m 도로 정도 돼 보입니다. 하더 아, 올렸네. 3층짜리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이 평당 959만원, 약1 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거래가 되었고, 여기도 뭐, 동 8m, 8m 정도는 안 되겠고, 6m 정도 되는 단독으로 보이는 주택. 3층 상가 주택 개념이죠. 뭐, 요런 것들 위주로 일부 거래가 되었네요. 또북구에 6m 도로를 물고 3층 오래된 상가 주택들이 평당 천만원 그래도 평수가 일단은 60평 좀 쉽다고 얘기하죠 뭐한 60에서 70평 가장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상가 주택이나 주택들 원룸 건물 위주고 같은 경우 뭐 29평에 평당 360만원 속집에 뭐 450만원 약과 부분에도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었고 여기는 보다시피 현재 재개발로 계속해서 보상금이 나오고 잘 받은 금액은 뭐 3,99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22,900 속 집이던 6 m 다도 관계없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재개발은뭐몇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정해진 공시시가 개념으로 해서 어세 개발 보상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홍대구역 뒤쪽으로 일반적으로 세 개발을 보상이 받고 나가면 주변 인접한 부분에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 주택들을 구입하고요 그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로 본다고 해더라도뭐 1500만원 뭐 3회 1500만 다뭐 정도 되겠네요 1300만원 500만원 연립들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거래가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립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거의 북구도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교 인접한 부분이나 동대구역 대구역 뒤로 북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 1월달 2월달에 거래됐는 금액들이 다각으로 4,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는, 어, 뭐 오래된 3층 상가 주택이든, 2층 주택 같은 경우도 8,900만원에서 1 0만원 그리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1 1 0만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일단 도로가 넓은 쪽에 도로도, 난1 1 0만원 그리고 속집들은 뭐, 3,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현재 1월 달에 2월 달에 거래되는 것 뿐이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서 변동을 보더라도 다세대 위주로 500에서 300만원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영경 지구도 그이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토지가 거래되었고 뭐 원룸 건물 상가 건물은 아예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칠곡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칠곡으로 도 2월 달에 뭐 다가구 주택 평당 700만원 이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해서 400만원, 뭐 속집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다가구 주택 1180이면 1200 정도. 그리고 700에서 500, 900, 800만원 정도의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어, 나머지는 거의 1100만원, 1200만원은 평균적으로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아니면 뭐 3층으로 된 오래된 상가주택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6 m 에 600만원, 70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빌라가 좀 많이 거래가 되었다. 북부도 마찬가지 서구하고 동일하게 일반 연립이나 빌라들이 거래가 되었고 북부동의 뭐 토지들 제외한 나머지 북부의 도남동, 뭐 아니면 서변동, 무태에 마찬가지 뭐 일반적인 거래는 전혀 되지 않았다. 블루동 마찬가지 복무동 확인해봐도 어, 600만원에서 700만원, 500만원 정도. 뭐, 생각외로, 북구의 최고 뭐 상권이 형성된 곳은,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구역, 동대구역 부근이지만, 그 일대의 대학교 부근에도, 뭐, 일반적으로 다가오 주택이 뭐 1,400만원, 1,200만원. 주택들은 600, 400, 500만원. 뭐, 요렇게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